12월 8일 방송되는 tv조선 예능 국가가 부른다 38회는 짝꿍아 놀자 특집으로 꾸려지는데요. 국가가 부른다 찐친 케미가 폭발하는 환상의 듀엣전이 펼쳐집니다. 국가부 요원들의 학창시절 친구부터 비즈니스 친구까지 각양각색 사연을 지닌 친구들이 함께하며 환상의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박창근의 짝꿍으로 김현철이 자리를 빛내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요. 두 사람은 김현철 달의 몰락으로 뒤엣전을 펼치며 환상의 호흡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록 보컬리스트 정동하가 등장하며 스튜디오를 설렘으로 물들이는데요.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로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을 선보인 정동하와 그를 초대한 국가부 요원은 평소 함께 캠핑을 다닐 정도로 친하다고 밝히며 찐친 사이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어 박장현의 짝꿍으로 이만별이 방문했고 두 사람은 연습생 시절을 함께해온 과거 히스토리를 공개합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음악을 하며 다진 우정으로 무대를 꽉 채운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병찬의 짝꿍으로는 유일한 여사친이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고 특유의 상큼한 매력으로 특급 케미를 발산한 두 사람은 듀엣곡의 레이블이라 불리는 서인국 정은지의 올포유로 달콤한 러브송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동현의 짝꿍으로는 예상치 못한 래퍼가 등장하며 놀라움을 자아낸다고 하는데요.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 사이가 됐는지 궁금함이 더해집니다. 더불어 이솔로몬은 매력적인 보이스를 지닌 비연예인 친구를 공개했고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우정을 이어온 현실 친구의 케미 로 인상적인 듀엣 무대를 예고 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가부 요원들과 친구들의 우정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가 부른다 짝꿍아 놀자 특집은 오늘 8일 목요일 밤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됩니다.